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봉대남자 황홍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킨 이유는 제가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케어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제품군으로 나와 있는게 펩타이드 화장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하고 제품도 같이 몇개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제가 지금 세수를 역시나 보여 드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두개씩 바르면서 제형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제품도 보여 드리고 펩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세안을 하고 왔는데 펩타이드 세럼을 바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제품은 오가나셀이라는 화장품이고요 거기서 나온 펩타이드 토너 헤븐 워터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그런 스킨이에요 그래서 이 스킨을 먼저 바르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물처럼 그냥 떨어지는 제형이에요 물처럼 가볍게 떨어지는 제형이고 그냥 에센스 바르듯이 그냥 부드럽게 발라요 펩타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몇발 뒤로 좀 나누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기 쉬운게 안티 에이징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따라 사람의 피부에는 수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에 수분을 당연히 공급을 해주고 이 펩타이드 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 천연보습인자라고 하는 NNF라고 많이들 부르는 그러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분에 펩타이드 아미노산 계열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영양감도 공급을 해줄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안티이징 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펩타이드가 아미노산에 연결된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펩타이드 중에서 혹시 바르는 보톡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르는 보톡스라고 발라 이제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제품을 많이 바,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 아니면 이제 미세 주름 같은 것도 완화되고 예방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바르는 보톡스라는 것의 정식 명칭이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예요. 그래서 펩타이드죠?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이것도 역시 펩타이드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화장품 제품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가 그래서 이 오가나셀이라고 나오는 이 화장품에서도 이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기타 여러가지 펩타이드 성분으로 수분도 공급해 주고 영양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 아세틸 엑사펩타이드 바르는 보톡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바르는 보톡스 성분 자체는 우리를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또 이러한 펩타이드의 성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다 보니까 이러한 효능도 더 많이 이끌어 내주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펩사펩타이드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는 성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표피 말고 아래 이러한 탱탱하게 해주는 탄력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이러한 탄력에 있어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도 되어 있고 여러가지 우리의 피부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콜라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콜라겐을 생성 유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아세티렉사 펩타이드라는 게 그래서 이 아세티렉사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굴곡이 져서 주름이 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주름 지는 거를 콜라겐을 생성시키게끔 유도를 해줘요 유도를 해줘서 그러면 피부가 탱탱해지겠죠 그럼 이 탱탱해지는 게 바로 굴곡지고 움푹 패어진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피에 콜라겐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주름이 펴지는 그런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킨을 바르고 이제 좀 있었는데 다음으로 발라볼 건 보습제로서 오가나셀에서 나온 어, 로션을 발라볼 거예요. 이것도 역시 펩타이드 계열의 로션이고요. 제형은 한펌 짜면 이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발라볼게요. 발림성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려지고 그냥 음, 유분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또 없다고도 말을 못 하겠어요. 유분이 그냥 촉촉하고 영양감 부여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건조하지 않으신 분들은 로션쯤에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능성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 펩타이드에 대해서 그 농도, 함유도 면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 바르는 보톡스에 대한 실험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50ppm 정도에서 그 실험을 관찰했다고 해요 그래서 50ppm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 100만 분의 50이에요. 굉장히 소량이죠. 굉장히 소량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오가나셀에서 나온 펩타이드는 제가 200에서 한 300pp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주름 개선, 이제 실질적으로 바라는, 바르는 보톡스, 그러한 효능을 보는 그 농도에서 이제 한 4배 5배 정도로 더 올라가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능 면에서는 어그 <웃음> 농도를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안티에이징이다 보니까 간단 간단하게 <웃음>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론적으로 펩타이드 라는 성분이 앞으로도 이제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농도면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얼마나 피부에 더 피부에 흡수를 잘 시키는 그런 제품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 제품도 써보고 했는데, 이러한 펩타이드, 아세티렉타 펩타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써보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써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탄력도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게 피부가 확실히 탄, 탄력적이고 탱탱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게 아무래도 이 성분 자체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시켜 주다보니까 그런 효능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바르고 어, 오가나셀에서 나온 펩타이드 리커버리 회복 크림이라고 이렇게 샘플이 와서 이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웃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 이 크림에는 110ppm의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뒤에 샘플지에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펩타이드의 성분의 효능을 보기 위한 50ppm 이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꾸준히 사용했을 경우에 콜라겐 생성 유도에 의해서 굴곡진 이러한 피부의 주름이라던가 그런 것이 차고 올라와서 펴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발라버렸는데 로션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형태예요 물 같지도 않고 그냥 딱 로션?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딱퍽퍽 뭐랄까 퍼내면 딱 이렇게 되는 그냥 일반적인 수분크림의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보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겨울철이 된다면 여기에 오일같은 걸로 막을 한번더 씌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 오가나셀에서 나온 이 펩타이드 스킨과 펩타이드 로션 이두 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 앞부분에 더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세안을 하고 왔다그랬잖아요그 중에서도 오가나셀에서 나온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에센스라고 해도 믿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클렌저예요 클렌저 클렌저여서 여기에 또한 펩타이드도 함유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왜 갈색깔로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호두껍질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한 제 피부가 건성이잖아요 건성인데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촉촉해요 굉장히 촉촉한 대신에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피부가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거품이 잘 많이 안나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겉도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굉장히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문지른 과정에서 거품이 안 나서 답답하는 그런 느낌은, 이런 호두껍질 있죠? 이 껍질에 스크럽 알갱이가 느껴져서 그런지, 그거, 그 느낌으로, 어 약간, 뭐랄까, 어 커버할 수 있는? 커버 칠수 있는? 그러한, 예,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씻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건 클렌징이고요. 이렇게 펌핑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흐르는 제형이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호드 껍질 입자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문지르고 해도 그렇게 막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물을 안 묻히긴 했지만 이렇게 해도 이 정도 네, 안 나는 편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향도 되게 좋고 깔끔하고 수분을 굉장히 남겨주는 그런 클렌징 제품이에요. 또한 펩타이드 성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씻어낸다고 해도 씻어내고 하는 동안에 피부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테놀에 관련된 클렌징 폼이 있듯이 이것도 펩타이드에 관련된 클렌징 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부분에서 어 이거와 같이 이용한다면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가나셀에서 나온 펩타이드 화장품을 같이 이용하고 제형도 살펴보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펩타이드 안티에이징에 대해 성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많이 쓰이는 것은 바르는 보톡스라는 성분의 아세틸헥사펩타이드인 건 틀림 없어요. 하지만 이런 펩타이드류가 앞으로 더 연구되고 제품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마련해 보았어요. 그래서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